예, 내려가면서 찍을게요 <웃음> 오늘은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콩깍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콩깍지 네. 원래 뭐, 뭐 사랑에 빠졌을 때 콩깍지에 씌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꼭 연애할 때만 씌인 게 아니에요 이 콩깍지가 또 언제 씌이냐면요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었을 때몇 달에 걸쳐 내가 직접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콩깍지가 씌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과 같은 제품이니까요. 네, 저도 이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마케팅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만들 물건, 물건, 처음 만든 물건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생산을 했어요. 네,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물건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이더라고요. 네, 콩깍지가 씌면 어떻게 되죠? 그 제품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건이 안 팔리는 이유를 이 물건에서 찾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이렇게 좋은 걸왜안 사?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경쟁제품이 있었는데 그 경쟁제품은 저의 제가 만든 제품보다 상당히 저렴한 부품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싼 값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 왜 저렴한 부품으로 만든 약간 질이 나쁜 제품인데 왜 우리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지 소비자들은 바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다 바보들 이런 식으로 이게 콩깍지가 쉬이니까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가지고 그때는 콩깍지가 쉬어 가지고 뭐 마케팅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그 마케팅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열심히 만들고 막 판매를 하는데 잘안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그 당시도, 그, 노출은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이,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 제품을 제가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콩깍체가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제품이 사실, 어, 처음에 파, 팔았을 때, 불량률 90%가 나왔던 제품이에요. 불량률 90%. 이 말이 돼요? 불량률 90%의 제품. 처음에 12대를 팔았는데, 11대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접어야지 네. 제가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물건을 접었을 텐데 제가 그 직접 제작한 제품이었거든요 었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은 거의 꾸역꾸역 했어요 물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불량률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불량률이 90%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은 이게 제작하다 보면 좀더 개선이 될거야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제작하고 한, 한 6개월까지는 구매를 한 사람이 한달 내로 다시 수리를 맡기는 경우가 어 30% 또는 30%인지 50%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작도 하고 제가 AS까지 다 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마케터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하는 시간은 제 전체 업무 시간에 어, 5%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분야가 마케터가 없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적은 노력을 기울여도 이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연못을 흐리듯이 제 마음대로 약간 어떤 그 장난을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네. 장난? 네. 제 마음대로 네, 노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어쨌든 마케팅은, 마케팅은 제 업무, 총 업무 시간의 5%도 안쓴것 같아요. 그럼 뭐 했냐면은 조립하고 조립해서 나가 가지고 불량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as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네.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그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신 분들이랑 사신 분들이랑도 되게 그 친해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어떻게 이런 제품팔수 있냐고 예. 마케팅이 승리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어떤 제품이 별로면은 마케팅을 잘해도 네, 뭐 팔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진짜 그안 좋은 제품을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제품이 안 좋아도 마케팅을 잘 마케팅을 그냥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마케팅을 하면 팔수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클레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과 굉장히 그 친해지는 친해졌어요. 그 당시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고객들이 봐준 것도 있고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그리고 제가 초, 또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 블랙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마약백이라는 걸 팔아요. 그게 마약백이가 그 저도 써봤고 제 지인분도 써봤는데 제품이 안 좋아요. 근데 엄청 팔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제품이 별로여도 마케팅을 하면은 팔수 있긴 있어요. 네. 물론 저는 그 당시 AS 때문에 곧 죽어 놨죠. 뒷감당은 알아서 해야죠. 네. 아, 제가 뭐 말하려고 했죠? 콩깍지 얘기하려고 했죠. 네. 그래서, 어, 자기가 애정을 갖는 제품일수록 콩깍지가 씌인 거를 주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당시 제가 콩깍지가 씌지 않았다면, 네. 좀 더, 좀더 스마트한 전략을 구사했겠죠. 네. 결국은 그 당시 처음에는 네, 어거지로 잘 끌고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더라? 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제가 그때 첫첫 첫 사업은 아니고 제가 첫 사업은 제가 노점 한적 있어요. 노점 장사했었고 그게 아마 두 번째 사업이었을 거예요. 네. 어휴. 한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 제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들여서 소 시간 제품. 제작한 제품일수록 콩깍지에 씌이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주변 사람의 의견이 눈, 예, 귀에 안 들어와요. 네. 콩깍지가 씌이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쉬운 건 뭐냐면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한테 그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아니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인한테 말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집 사는 거보다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제품 뭐 소싱이라든지. 집을 고르는 것만 큼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게 제품 소식이나 제품 개발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를 그이 제품을 정작 사야 되는 그런데 고객층한테 안 물어보고 네, 콩깍지에 씌이면은 그냥 고고싱하게 된다는 거죠 네, 콩깍지 씌이면안 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창업 쪽 강의도 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딱 들어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 아이디어 원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라도 네 그거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떤 컨설턴트의 일이다 안 되는 거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안 돼도 되게 하는, 네.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하고 싶어서 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안되요라는말 듣고 싶어서 온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 주는 게 컨설턴트의 목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물론 너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말려야 되긴 하지만은요. 네. 제가 어떤 경우 그런 거 느꼈냐면은 그,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 어떤 요건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쫙 드렸어요. 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그, 같이 그분이 컨설팅해 주던 분도 있어요. 그분, 두 분, 두 명이 같이. 저도 포함해가지고, 이걸일월이일 유예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근거를 들으면서 말씀문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희 있는 데서는, 야, 알겠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되겠네요. 하라고 컨설팅을 마치고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손해를 보신 보셨다고 전에 들었어요. 네. 어차피 하실 분은 뭐 말려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저는 뭘 해야 되냐면은 아, 일단은 그래도 이게 뭔가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이거를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알려 드려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네. 저는 안할줄 알았어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일 있을 때는 안할줄 알았는데 네,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건지는 말씀을 못 드리죠. 네, 아마 그분도 그 사업에 그 사업을 몇년 준비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콩깍지가 씌이신 거죠. 제가 겪었던 콩깍지. 네, 여러분들 콩깍지 씌이는 거에 주의하세요. 낱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나 아이디어의 소비자가 될 고객층 고객분들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꼭 하세요. 100명한테만 하세요. 100명. 그럼 답 나와요 그럼 아 내가 예, 손깍지에 씌었는지 아닌지 적어도 한 번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꼭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